반갑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제가 좀 방을 늦게 시작해서 오늘 링크를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링크에 있는 글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고 제가 연두색깔 표시를 해놓은 대로 10개만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0개 진행한 후에 시간이 남는다면 또 진행을 더 해볼 거고 10개를 진행해서 모자란 부분은 그 링크 안에 있는 메모를 확인해 주시면서 다른 공부하실 부분들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링크를 먼저 받으시고 노션 링크를 받으시고 모더분들께 링크를 받으시고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초록색깔 부분만 10개 저희 오늘 진행할 거고요. 10개 먼저 진행하고 나면 시간이 남으면 다른 노란 색깔로 표시된 그 부분들 확인하고 가고 시간이 남지 않는다면 오늘 10개 초록색깔로 된 부분들만 확인하고 갈까 합니다 그러면 한번 모더 분들께서도 다 링크 연결이 되셨나요? 그러면 제일 앞에 계신 티나님께서 먼저 네. 링크 한 번, 아랫부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부탁드릴게요. 네. Your Excellency Abdullah s a i President of the 76th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Your Excellency Secretary General Antonio Guterres, Your Excellency President Moon Jae-in and distinguished leaders from around the world, It's an honor to be here today f e r BTS, appointed as Special president, Presidential Envoys of the Republic of Korea. We're here today to share the stories of our future generation. Thank you. 합니다 n k you. Thank you. Yes, t you. t e x c e l o e a n c y 하는 t 경하는 주로 o u t k y o n you. n o t n k y o h a n n y u n k n o h 어, 존경하는 아플라시아이드, President of the 76th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때, United Nations UN General Assembly, 총회의 의장이신 아플라시아이드님, 하고 또한번 더, Your Excellency가 반복이 되죠. 그래서, Your Excellency 또 존경하는 Secretary General. 저희가, 관기문 총장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총장이죠, Secretary General.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Distinguished Leaders 했는데요 이때 Distinguished Leaders 할때 귀빈 여러분을 이야기할 때 Distinguished라는 항상 형용사를 붙여서 Keynote Speech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따라오는 이름을 잘 알고 계실 거고 우리는 누구입니다 뭐뭐로 임명되었습니다 할때 Appointed as 이렇게 쓰겠네요 그리고 무엇으로 임명되었냐면 어, presidential e n v o y 대통령 특사로 임명되었다. 특사할 때 envoys 하는 단어를 쓰네요.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없을까요? 질문 있으시면 백 채널로 보내 주셔도 좋고 또 어떤 경로로도 모더분들께 백 채널로 보내주시면 훨씬 더 빠르실 것 같고요. 다른 <목소리> 것들을 그 지금. 글을 같이 보면서 하고 있느라고, 그리고 컴퓨터로 지금 하고 있느라고 조금 답이 느릴 수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단락 짧으니까 이건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Before we came here, we asked the young people in their teens and twenties around the world and about the world they find themselves in today. 진 셰어, 진 l l Some of the answers we received. 여기서 제고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들은 뭐잘 알고 계시는 것들이라 역시 생각되지만 지난 글씨로 표현된 people in their teens and twenties. 그래서 10대 이신, 그리고 20대 이신, 젊은 분들께 이런 것들. 그리고 지난 2년이 어땠는지 할때 똑같이 한글 순서랑 똑같이 past two years.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e n d 다음으로 따라올 때, the word they find themselves in today. How did you find yourself? 이렇게 물을 때, 저희가 어땠나요?를 묻는 거지, 어디서 너를 찾았니? 너 자신을 찾았니? 라고 묻지 않는 것과 똑같이, find themselves. 했을 때, 어떻게 느꼈다.를 이야기한다. 라는 정도 짚고 넘어가고 싶었네요. 질문 역시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실까요? <웃음> 그러면, 어, 다음 중간에 한달락 건너뛰고 지민 부분을 별리나님께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락 네, 알겠습니다. 네. Yeah, because we can't stand still when we are in the ideal time challenges. It wasn't as if we could blame anyone, and you must have felt of frustration. 감사합니다. 여기 질문을 먼저 받아보고 한번 넘어갈까요? 질문을 먼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글을 처음 접했다면 어, 제일 마지막 문장 It wasn't as if we could blame anyone and you must have felt the frustration 이 부분을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It wasn't 그게 아니었다 뭐 이런 전체 상황 같은 것들이 아니었다 이런 말쯤 되겠고 As if 뭐인 것 같은 게 아니었냐면 We could blame anyone 누구를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리고 you must have felt 그랬을 거다 그랬을 것임에 틀림없다 과거를 그 추측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서 you must have felt the frustration 그 아주 답답함 좌절감을 느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stand still 이때 can stand 로착각하기좀 쉬웠을 테지만 we can stand still 이어지는 내용을로 봤을 때 이런 아주 좋은 시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하는 내용과 똑같이 이야기가 되겠네요. 한글 의미는 어 거기 초록색깔 조금 3번 4번 밑터를 보시면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그 화살표 모양에 한번 다 클릭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한글 내용이 잘 정리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글 내용은 그 순서대로 하는 부분만 하고 뭐 의미는 각자 확인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조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We can stand still,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when we are in the ideal time of our lives, 이런 이상적인 시기에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To take on new challenges,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도 되는 It wasn't as if, 우리가 그래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We could blame anyone, 누구를 부, 비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And you must have felt the frustration, 그래서 답답함만 느꼈겠죠. 라고 얘기하는 거가 되겠네요. 계속해 볼까요? 네, 전곡 네. 부분 uh, KT님이 한번 가주실까요? 네. Here I am the same as I was yesterday, but the world changed. Like we were transported in a flash to a parallel world. I was saddened saddened to hear that entrance and graduation ceremonies had to be cancelled. These are moments in life you want to celebrate and missing out on them must have been upsetting We were heartbroken when our long planned concert tours were cancelled and for a while we yearned for the moments we wanted to make complete 감사합니다 어, 여기도 역시 먼저 짚고 단어들은 다 나와있어서 또한번 e h 어 v 가 보면 s n y t a f l a s h a f l a s h 하는 거, f l a s h l i g h t 처럼 잠깐 눈깜 w 할새를 얘기하는 거 a a parallel w o r l d is sad. This is sad. t a r a l l e i u n s i v e r s e 에서 상관 s a d t s a d 하는 부분 is 형용사 t h s a d s a d d t n e d e d 까지 붙어 i d This Uh, had to be cancelled은 좀 넘어가고 missing out on them missing out 뭐 저희가 FOMO로 잘 알고 있는 부분 fear of missing out에서 있죠 그래서 놓치는 것이 missing out 그리고 그것들을 놓치다 라고 했을 때 on을 저희가 붙였어요 그리고 upsetting 화나게 만드는,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 겠고 long planned 오랫동안 계획이 된 거, yearn for 아주 아주 갈고 하는 거. 그 다음, make complete 하는 부분이 조금 오히려 헷갈리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make complete 하는 부분은 내가 보충하는 거, replenish 하는 거랑 동의로도 쓸수 있고, 그래서 좀더 보상을 하고 싶었다. 라고,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저 의미를 먼저 한번 짚을까요? 그럼 먼저. 네. 네. 어, 여기 저도 똑같이 어, 어제와 똑같이 있습니다. 그치만 어,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트랜스포티된 것과 같죠. 이동된 것과 같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평행 우주로. 저는 슬퍼졌습니다. 듣고서 입학식과 졸업식이 취소되어야만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것들은 아주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인생에서. 당신이 축하하고 싶을 만한. 그리고 그것들을 놓치는 것은 must have been upsetting. 아주 여러분을 속상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 그러면 다음 KT 당자께서 RM에 있는 여섯 번째 부분을 한번 가주실까요 I've heard that people in their teens and 20s today are being referred to as COVID lost generation. That they've lost their way at a time when they need the most diverse opportunities. They must try new things, must I, but I think it's a, it's a stretch to say they are lost just because the path they Tread c a n be seen b g r o w 감사합니다. 어, 역시 그 앞부분에 건너뛰고 온 얘기들을 살짝 하자면 이 환경에 대해서 많이들 신경 쓰고 있고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 어떻게 보이냐면 사람들이 좀 뭔가 방향을 잃은 단 그런 것이 보이고 어, 우리에게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다. 라는 내용을 했고 아래에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내용을 먼저 짚고 그리고 단어로 돌아오겠습니다 I've heard that people 그 사람들이 10대인 20대인 사람들이 being referred to 해서 원래 refer to 는 문제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what does this refer to? 그쵸? 네. 그래서 어떤 것을 가리킨다 인데 being referred to 했으니까 가리켜진다, 불린다, 그래서 called 또는 뭐 addressed로 바뀌었을수 있겠고 어떻게 얘기되냐면 as COVID's lost that generation, 코비드로 잃어버린 세대, 뭐 이런 불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they've lost their way, 갈 곳을 잃었다, 막 한글로 말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때냐면 they need most diverse opportunities 여러가지 경험을 해봐야 하는 때에 이렇게 얘기할 것을 뭐 experience 쓰지 않고 need the most diverse opportunities 이렇게 썼네요 they must try new things 새로운 것을 해봐야 되고 그지만 I think it's a stretch to say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장된 이야기인 것 같다 어떤 것을 쭉 잡았다 늘리면 이렇게 너무 늘려서 얘기하는 거니까 too much to say처럼 o stretch to say 하는 표현 그들이 뭐 방향을 잃었다고 하는 거는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다. 왜냐면, past state tread. 저희가 treadmill 하잖아요. 그래서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거, treadmill. 실제 밟아서 도는 쳇바퀴 같은 거죠. 그래서 tread 하는 건 밟는 것, 그들이 가는 길들은 can buy s e e n 보여지는 겁니다. grown-up eyes. 어른들의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가드입니다 있을까요? 질문이 있으시면 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말 말할 때좀 예. 아, 제가 5번에서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결대해서 스트레치, 스탠스, 에이, 뭐 something, something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한 건가요? 제가 그냥 말할 때? 오, 어, 네, 전혀 무방합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아, 좋은 표현입니다. Another? a t a i n k I'm going to express <laughs> a strong sense of r a d i n g the next o n a a n can you do number seven? Jin's part? Yes, 네. 네, Jin's part or Jin's. Jin, number seven. They look like they are finding new courage a n d taking on new challenges. I think that's why instead of the lost generation, a more appropriate name would be the welcome generation. Because instead of fearing change, this generation says welcome and keeps forging ahead.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 진한 글씨로만 되, 된 부분을 역시 보면 lost generation이 아니고 welcome generation이다 because instead of fearing change 그 change를 fearing, 무서워하기보다는 this generation says 이 generation은 welcome welcome이라고 하고 and keeps 계속해서 forge ahead 앞으로 쫙쫙쫙쫙 나아간다 move forward 그리고 put forth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forge ahead 하는게 앞으로 계속 나아가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사이에 생략된 내용 한 달락이지만, 뭐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우리 어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 금방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고 사실은 계속해서 뭔가를 찾고 있고 온라인으로 뭐 사람들과의 continue their friendship, 그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figure things out. 새로운 것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 이 젊은 세대들이 Welcome Generation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파트였네요 그러면 아마 on I'm on 케이 네. t h Okay 네? Can you paraphrase a little bit the part that you read n e Yes, please so The first line says They look like they are finding new courage and taking on new challenge So Jin says like uh, people or armies, they are, look like they are like finding new courage, like they are being courageful mm -hmm. these days, like they have a lot of courage in them mm -hmm. and they are ready to take new challenges mm -hmm. as they uh, move ahead in their life. So it seems like the new generation have lots of courage mm -hmm. and also they are ready to take new challenges mm -hmm. coming up ahead in their life. Nice. I think that's why instead of the lost generation, mm -hmm. a more appropriate name would be the welcome generation. Mm -hmm. so, well, in this line, Jin meant that mm -hmm. uh, instead of saying the lost generation, mm -hmm. the more appropriate and the correct word should be the welcome generation who are ready to welcome new challenges and ready to take risks and ready. They have a like, good amount of courage in them, so they are ready for everything bad. You want to say that instead of saying "lost generation," mm -hmm. let's say it, uh, "welcome generation." That would be more perfect or accurate n a m e b o a r t Awesom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Okay. Because a l e ah, 지금 방금 아마님께서 p a r f e c t 한 부분에 너무 좋은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taking risk라든지 아니면 ready to take on new challenges. 이렇게 변형해서 말하는 부분이 많으신데 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습을 해주시면 어, 저희가 앞으로들 도움에 너무 많이 되실 것 같고 혼자 공부하실 때나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실 때든 이런 것 부분들을 많이 해주시면 너무 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Ama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kay, 아, Olivia님. 감사합니다. 올라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턴 할께요. 아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 계속해서 베리나님, 제이홉 부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What is important to h a e the choice we make when we are faced with change, right? Some of you heard the news. that We are coming to the UN and a lot of you were wondering uh, whether we have been vaccinated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는 얘기 사이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항상 할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방금 회원님이 읽어주신 내용에는 무엇이? Is it important? 중요한 건가요? o u r choices we make? 우리가 만드는 초이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들을 마주했을 때 그래서 어, 우리들은 이런 소식을 들어봤을 땐 여러분이 소식을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어머 <웃음> 죄송합니다. UN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아주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했는데 어, you're wondering 해서 시제를 어, 과거 진행형으로 이렇게 썼고 그리고 whether we have been vaccinated 어, 지금까지 백신을 맞은 게 영향을 미치니까 have been vaccinated 일수 있겠고 그리고 be vaccinated 그래서 get vaccinated 그리고 밑에 아래에 어, 정보색으로 표시되지는 않지만 Receive Vaccination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겠네요 여기. 역시 질문이나 아니면 paraphrase를 해주실 v o l u 도 좋습니다만 아 uh,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해볼까요? So once we are facing some changes and opportunities, what's important, what matters is the decisions we make. So and in the meantime, like the audiences or the fans might ever. That the BTS is coming to this general assembly, so many of the audience might have wondered whether the group or the band has been vaccinated.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a y Okay. Okay. o k o o a o o o a o o 어, 올리비아님 혹시 링크 받으시고 읽어주실 네. 수 지금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음, 그럼 네. 한번 가지실까요 네. 네. I take this opportunity to say yes. 어, 죄송합니다. 오. 그 지금 저희 녹색깔 부분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l i g h the t vaccinations 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ike the vaccinations. Efforts continuously underway. to keep this new reality going forward I think the day we can meet again face to face is not far away Until then, I hope we can f i l l each of our days to the brim with positive energy 감사합니다 So 여기서 역시 저희가, 제가 짓고 싶은 단어 Underway하고 to the brim하는 너무 좋은 이게 나왔는데 brim이 원래 컵이나 어, 컵의 가장자리 또는 모자의 가장자리 같은 것을 말해서 원형 가장자리를 말해서 앞부분에 feel 하고 같이 쳐서 feel something to the brim 무엇을 끝까지 채우다 그래서 어디 끝까지 채워서 그 문장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so, I hope we can feel 우리가 채우기를 바랍니다 each of our days 우리 모든 날들을 to the brim 끝까지 채울 수 있기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With positive energy.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로가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또 진하게 표시해 놓은 부분, u n d e r w a y 되는데요. Uh, efforts are continuously underway. 그 노력들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지금 착수된다는 의미로 underway입니다. 이렇게 그 계속해서 착, 착수되고 계속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To keep this new reality, 이런 새로운 현실을 going forward, 진행시키기 위해서 I think the day, 네, 제가 생각하기에 we can meet again, 우리가 다시 새로 만나는 것은 face to face,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것이 i s not far away,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질문이 있으시면 또 주실까요? 질문은 없지만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네요 <웃음> 좋습니다. To the brim 하는 거 표현이 되게 마음에 들지요? 굉장 마음에 듭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이 그리고 또 그러면 음, 그렇다면 질문이 없으시다면 또 빠르게 마지막 문장으로 또한번 넘어가 볼까요? 역시, uh, 네. mm -hmm. We thought the world has stopped, but it continues to move forward. I believe that every choice we make is the beginning of change, not the end. I hope that in this nascent new world, we can all say to eat. Ah, 죄송합니다. Hello, <laughs> <laughs> brother. Uh -huh. Welcome. And now, as we look forward to this future, the permission to dance is our message of welcome that we want to share with everyone today. It's a h a p p t h i t h a p p d i h a p t s It's a h a It's p p d t h a d s h t p p d t h d h a d s t p p d 내용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멈췄다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move forward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every choice we make 우리가 만드는 모든 선택들이 is the beginning of change 이런 변화의 시작이지 not the end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I hope that 바라기를 in this nation nation 했는데 어떤 일의 초기 단계 같은 거를 얘기할 때 nation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계의 이 초기 단계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에 we can all say to each other 모든 서로서로 welcome 이라고 얘기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and now 이제 as we look forward to this future 이러한 미래를 아주 바라고 있는 만큼 the permission dance is 이 자기들의 이 노래가 uh, our message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환영하는 메시지입니다 that we want to share 모든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 싶은 뭐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되게돼요 여기까지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을까요? 그러면 어, 한 15분까지 남은 그 초록색 하지 않고 남은 노란색 깔 부분들을 한번 살짝 확인해 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럼 2번 있는 부분의 위로 쭉 올라가시면 초록색 깔 2번의 아랫부분 진 부분을 봐주시면 feel the good vibes 했을 때 저희가 바이브가 있다 라고 하는 것 처럼 뭐 아주 기분이 좋다 좋은 기분을 느끼다 될수 있겠고 there were times when 까지 하시면 뭐, 뭐 한때가 있었다 뭐, 뭐 한때가 있었다 나도 한때는 그랬는데 뭐 이렇게 할때 there were times when i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 아래에 bewildered 했는데요 뭐 이상한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느낄 때가 있었다 이때죠. 그리고 잘 따라오시고 계신가요? 혹시 헷갈리시는 경우 꼭 말씀해 주시고 Make the best of 하면 이 최고로 즐기다, 최고를 이끌어내다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4번 아래에 s u 가 말한 부분을 보면 mourn 다음에 뭐를 위해서 애도한다 라고 생각해서 mourn 다음에 항상 for를 써주신다 mourn for 하면 뭐를 애도하다 뭐를 슬퍼하다 주로 뭐 죽은 것을 이야기할 때 쓰고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가 되시겠네요 그리고 how precious how 다음에 형용사를 붙여서 쓰는 걸 저희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같이 붙여서 써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How precious, 그리고 each and every moment 이렇게 형용사, 명사까지 붙여서 썼네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바로 다룰 건데 w e taken for granted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다 그래서 We take for granted 이렇게 됐고 그리고 그 아래 지민 부분을 보시면 uh, Things were taken for granted 어떤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이렇게 또 되시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때는 we take for granted 그리고 어떤 것들이 여겨질 때는 things were taken for granted 그래서 for 다음에 granted는 모양이 똑같다 앞에만 take were taken 이것만 변해준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또 노란 색깔로 표현된 부분 found dear 했을 때 우리가 어 아주 좋게 찾았다 we find, 알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쭉 내려가서 어, 바로 5번 아랫부분 Field of study는 그냥 어떤 분야로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unexplored territory를 영토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까 field of study 한 것처럼 field를 확장해서 territory를 확장해서 어떤 분야로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미래는 아주 아직 개척되지 않은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 파트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장소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썼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테리토리를 장소의 개념으로 썼으니까, that's where.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우리 시간을 보낼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소를 역시 where로 많이 쓰셨네요. 관념적인 걸로 where로 많이 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질문 있으시면. 넘어갈까요? 네, 네, 네. 그리고 어, 그 아래에 search는 헷갈리실 수 있는데 search 다음에도 항상 for 드세요. mourn 다음에 for 쓴 것처럼 search for를 항상 쓰셔서 뭐 뭐를 찾다 search for를 반드시 써주시고 그리고 그림 형제 하면서 나는데 아, 그 그림이 그 그림이 아니죠. 그래서 그림 형제 했을 때 green darkness 아주 어두운 암울한 그 어둠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people who are concerned for 신경을 쓰는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you've lost your way는 저희가 했으니까 살짝 넘어가고 6번 아래, 연두색깔 6번 아래를 봐주시면 figure new things out. figure out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알아냈다 새로운 해결책 같은 거를 알아냈다 라고 했을 때 figure out 이렇게 되시겠네요 역시 7번 아래 어, 이 부분은 쉬웠는데요 그냥 좋기도 하고 해서 제가 한번 적어나본 부분도 있고 That does not mean 그것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There will be nothing we can do 없을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이렇게 되어서 좋은 의미였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웃음> 빠르게 8번 아래로 넘어가서 Take this opportunity to do something 그래서 뭐할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take 라는 거가 저희가 쉽게 말로써 잘 나오지 않는데 take를 연두에 두셨다가 말할 때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i take this opportunity to 이렇게 I'll take this chance to 이렇게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be vaccinated 하고 receive vaccination 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썼던 거 그리고 예, sword는 빼주시고 그, a ticket to something a ticket to a place 저희가 어떤 장소로 갈때 어, 티켓을 쓰잖아요? 그래서 I have a ticket to Paris 이렇게 쓰니까 파리로 가는 티켓이 있다. a sort of ticket to 그래서 meeting 하는 명사형이 오신 거죠. 그래서 a sort of ticket to meeting our fans. 그래서 우리의 팬을 만나는 티켓 을로 생각한다. 백신이션은 그런 거다. 이렇게 드시겠고 또쭉 넘어가서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렇게 15분 안에 끝이 났어요. 와 <웃음> 와우. <와> <웃음> 또 다른 또 질문이나 뭐 코멘트나 다 있으시면 주실까요? 없으시면. 다른 날은 네. 저한테는 솔직히 기사가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네. 있는 것도 어렵고 상담 들을 때도 어려웠는데 네. 오늘 정말 기사 조이스잘하실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웃음> 내용도 좋았고 티아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구초이스. 그 <웃음>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복습겸그 차트를 봐주시면서 그 링크 보내드린 걸 봐주시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이크를 다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무엇을 하실지 다들 알고 계시 <웃음> 그러면 어, 아마는 저기 좀 예외를 두도록 하고 <웃음> 초록색깔 안에 있는 것만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어, 존경하는 누구 누구님. Your excellency. 맞습니다. 귀빈 여러분 할때 귀빈. Distinguished guest. Yes. 좋습니다. 뭐뭐로 임명된. Appointed as. Good. 그리고 사절단 특별 임명단 뭐 이렇게 갈 때. Envoys. Yes. 그리고 총회. 총회 네. <웃음> 총회총회아 아, 아, general assembly. Very good, very good, nice. 그리고 1 0대입니다2 0대입니다 In their t a n t i e s 중요한 그것이 빠졌습니다. 전체적으 빠졌습니다. In, in, in their teens and twenties, right? Okay. <웃음> 그리고 find의 또 다른 쓰임은 발견하다가 아니고. 느끼다. 느끼다. 굿. 굿.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Okay. 그리고 어, 비난하다. 음, 비난하다. blame. Yes. g 답답함. frustrated. Nice. Good. g o o 오케이. 슬퍼졌어요. 내 생각에는 지금 굿. 무엇을 놓쳤습니다. Missing out. Nice. 아주 갈망했어요. y Ear n d o r Good. 어 보충하고 싶습니다. 완성시키고 싶습니다. Um, make complete. Right, make complete. Very good. 그리고 감싸는 그 기분, 덮치는 그 기분 할때 썼던 c 웅 i 리다에서 어원이 왔던 Encroaching. Encroaching. Good. Very good. 무서움. 그 몸을 몸이 오삭했습니다 Shudder. Very good.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단락으로 가셔서 발다 어, 길을 가다. What's 그 저희가 러닝머신 하면서 얘기했던. Red. Yes. Good. Good. Okay. 다음에 좀 과장해서 말하는 건데요. It's a stretch to s a y Very good.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바로 Ah, 아, forging ahead. Yes, good. Forging Forge ahead. Forging ahead. Good, okay.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Fearing. Good, yeah. okay. 좋습니다. Nice. Very good, very good. Okay. 그리고 여덟아홉 번째로 가셔서 진행 중입니다. Underweight. Good. Underweight. 그리고 백신을 맞았습니다. Nice, very good. 끝까지 채웁니다. 끝까지 할 때, feel to the brain. Nice, feel something to the brain. Very good, very good. 어떤 일을 초기 단계. Nice. nice, very good. 여기까지였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음, 리스너로 끝까지 너무 아쉽네요 아쉽네요 음.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참,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오늘 리스너로도 끝까지 계셔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즐겨주신 즐겨주신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BTS 효과가 되게 큰것 같은데 오늘 다음 시간에도 뭐 다른 이야기 해도 또 재미있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네요. 즐기는 게 제일.. 네. 언제 열리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아 네. 어, 저희 기사방은 항상 수요일 9시 40분 또는 30분 저녁에 항상 열리고요. 그리고 어, 정해진 기사를 이브닝 행아웃 저희 팔로우 하시고 그리고 또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더레이터 분들을 팔로우 해주시면 어, 기사 방이 열릴 때마다 알림이 뜰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오늘 해드린 것처럼 링크를 보내서 기사를 한번 항상 읽고 이렇게 단어까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러 볼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요일 없시 40분 저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홍보도 좀 부탁드립니다 <웃음> 인스타그램 어... 제 바이오 확인하시면 제 인스타그램에 매일매일 다른 영어 표현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짧은 기사의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도 같이 기사를 공유하고 그리고 유튜브 베로니카 세션 검색해 주시면 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내용들 라이브로 올라갈 거고 그리고 또 여러가지 표현들 같이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네 안내해 주신 게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웃음> 아, <예뻐요.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팔로우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바, 마무리하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니다감사합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